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전 파운데이션은 퍼프로 하지만 그래도 쉐딩이나 뭐 섀도우 할 때는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브러쉬가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브러쉬를 사고 단한 번도 진짜 단한 번도 세척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저의 브러시들이 <웃음> 너무 들어온데 처음에는 엄청 부드러웠다가 나중에는 이게 막 뻣뻣해지는 거예요. 컨실러 브러시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언제 한번 브러시를 살짝 이렇게 사이를 한번 한번 봤어요. 브러시 속에 컨실러가 다 묻혀져 있더라고요. 브러시 세척액은 아무거나 그냥 샀고요. 브러쉬가 담길 정도 브러쉬 세척액 말고 뭐 폼클렌징 샴푸나 뭐 클렌징 워터 이런 걸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처음이니까 그냥 브러쉬 세척액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 브러쉬를 이렇게 살짝 적셔주는 뒤에 돌려요 그냥. <웃음> <웃음> 벌써 색깔이 이래. <웃음> 미쳤다 버리겠다. <웃음> 벌써 색깔이 똥물이 되는데요? 예. 음. 고무장갑으로 오, 고무장갑으로 한번더 하니까 확실히 이거를 조금 결대로 모가 상하지 않게. 그 다음에 이거 버리고.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 다시 한번 똑같이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좀 꾸준물이 나와요. 또, 한번 더. 다시 한 번, 고무장갑으로, 쫙쫙, 빼주고, 다시 한 번, 쫙쫙 이걸 계속 반복해줘요. 이게 본연의 브러쉬 색깔입니다. 아까 색하고 확실히 틀리죠? 와, 사람들이 브러쉬 세척액을 안 쓰는 이유를 알았어. 너무 빨리도 아 또, 가장 최근에 산 것도 바로 똥물이 되죠. 으, 으, 으. 똑같이, 안 나오는 것 같아. 한번더 해주고. 1번째부터가 거의 맑은 물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나도 다음부터 세척액으로 하면 안 되겠다. 쫙쫙. 컨실러 브러쉬는 이 컨실러가 잘안 빠져요. 폼으로 한번 해볼게요. 폼. 음, 음. 오잘 빠져 잘 빠져 홈클렌징을 하니까 깨끗해졌어요 키친타올이나 수건을 덮어서 모 부분을 한번 눌러서 물기를 살짝 제거해줄게요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줍니다 키친타올이나 수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모양을 잡아서 브러쉬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세워가지고 말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눕혀 다음날이면 다 말린다고 하네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똥물 다들 보셨죠? 그 똥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브러쉬 그대로 냅두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아 귀찮아하고 그냥 사용하시지 마시고 세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 여유가 있으시다면 은좀 자주, 자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주 달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게 좋겠죠? 세척은 그래도 저는 자주는 못해요. 제 성격상. 그래서 한 3주에 한 번이나 세척 앞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세척을 오래 안 하면은 여기서 이제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브러쉬 세척 깨끗하게 해서 뽀송뽀송하게 메이크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브러쉬 세척 영상 여기까지고요 고! 세척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